이성윤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이동된 한 검찰 간부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이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이 들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오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님께는 좀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주광덕 의원이 소개한 그 문자의 실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문자 어디에 독설에 가까운 홈한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는 표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문자에 대한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하면서 정보를 전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주 의원님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 관련 정보를 수사 라인이 아니라 검사들 중에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라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법무부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개인 간의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돼서 정치적 공격의 소지로 허용되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